고익성외과 원장 고익수입니다. 여름에는 여성분들이 가장 고민을 하시는 게 짧은 팔 소매를 입는데 팔뚝살을 제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는 지방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닌데, 팔뚝살의 여성들의 축적은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상당히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뚝살은 정말로 가볍게 지방흡입으로 해결되는 가장 대표적인 효과가 있는 곳입니다 굳이 그렇게 고민을 하시면서 팔뚝살에 대해서 막 여름만 오면 너무 무서워 이런 식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팔뚝살은 전신마취로 저같은 경우는 전신마취로요 팔뚝 끝에 어 1cm 정도의 구멍으로 흡입을 합니다 흡입시간은 양쪽을 합쳐서 30분 이내고요 회복기간은 압박복을 한 2주간 입으면 보기에도 바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보이는 곳이니까 팔뚝살에 고민하신 분들은 보시고 달려오셔서 바로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팔뚝살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